키워드 인터뷰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호 센터장입니다 매년 과연 모실만한 좋은 분들이 계속 있을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계시고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키워드 세 가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자, 스타트업, 그리고 SNS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이 커리어를 기자로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원래 기자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뭐 글을 많이 쓰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.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중요하다는 스타트업 뭐 전도사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를 보면 다 스타트업을 연상을 하고요. 세 번째는 SNS. 제가 굉장히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한테 대해서 sms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뭐 인사이더가 중요하냐 아웃사이더가 중요하냐 네. 근데 정확히 무슨.. 저는 아싸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오. 외로움을 타는 사람 뭐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뭔가 좀 생각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, 초반에는 초반에는 시간은 다 있잖아요 네, 그러니까 뭐, 돈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겠죠. 시간은 다 있으니까.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, 그, 뭐, 대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경험이 있고, 뭐, 이미 뭐, 대학을 다니면서 뭘 해봤다면 모르겠지만,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을 잘 모르고, 뭐, 그런 경우에는 좋은 회사에 일단 취직을 해서, 뭔가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배우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요. 그게 꼭 대기업이 아니라 좋은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답은 없는데 제가 입문대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. 그래서 꼭뭐 엔지니어가 되고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 엔지니어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이런 리더로서의 소양도 입문대 나와도 저는 충분히 이렇게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 스타트업이란 것은 목적이 뭐 돈을 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.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내가 이걸 꼭 풀어보고 싶다. 네,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음식을 뭐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짜장면을 시키는데 불편하니까 그걸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앱을 개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내가 이걸 더 편리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출발점,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. 그것을 그 해결하는 데는 포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계속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실행을 해내는 실행력, 실천력 그게 있어야만 할 수가 있고요 의외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디어보다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, 그러면 끝났습니다 네니다